103강입니다. 죄의 경중에 대한 다섯 번째, 151문, 152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라서 9장 1절로 15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이게 에스라서 부분은 우리가 이게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읽고요. 오늘은 그 마태복음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다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것이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다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의 경중을 더하는 것도 그 범죄 장한, 범죄 당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그 공부했습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성삼위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에 따라서 죄는 더해진다. 그리고 윗권세, 가장 가까운 윗권세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 죄가 더 무거워진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범죄했을 때 죄가 무거워진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성도들에게 범죄한 것이 죄가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서로 다 분리되는 건 아니죠? 네? 다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웃음> 의의를 행하는 것도 그렇고 죄를 범하는 것도 이게 소극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다 헤아려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웃음> 이런 구분은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인 두 계명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그 22장 37절로 40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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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율법은 뭐 좁은 의미에서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신이 신이 규정한 그런 규범이라 하는 측면에서 율법이기도 한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거꾸로 말하면 법률이잖아요. 법률. 율법에 율법을 뒤집어 말하면 법률이에요. 근데 사실 법률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 징계를 징벌을 가하는 그런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근데그 아무튼 그율법에 그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지만 구약 전체 그 구약 전체가 이제 구,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됐다고 했을 때그 율법의 강령 강령은 이게 저, 게, 율법의 율법을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딱 하나 모범적으로 딱 보고 딱 저것만 보면 알수 있게 이렇게 저 천학재 목사님은 그거를 이렇게 뭐볼수 있게 이게 거리에 옷걸이 같은 데서 걸어놓는 거라고 요약해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요약, 십계명을 요약하기도 하고 율법 전체를 요약하기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웃음> 그 율법하고 또 계명은 또 말이 좀좀 다르잖아요.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내용으로 규정된 것을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웃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십계명 어,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인데 그것도 이제 그걸 더 추격해서 어, 말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웃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므로 율법을 위반한 죄는 크게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것과 이웃을 거슬러 행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긍정적으로 부여한 내용을 알려주면 잘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자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금령, 최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최하한선으로 금령을 내서 그 아주 하지 말라, 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탐, 탐, 탐심을 부리지 말라 그렇게 이제 아주 딱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웃, 이웃의 사랑을 그 최하한선으로 거는 거죠 사실 <웃음> 그러니까 그, 그런 걸 봐서도 이런 개명의 내용을 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해 주셨는가 잘알수 있어요 애초에 그냥 문턱을 높여놓으면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을 인생들이거든요. <웃음> <웃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을 안 받아도 그 영광스러운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렇게 경륜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그 <웃음> 계획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그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있고, 또 그의 세 가지 문화명령들이 있었는데, 음. 음, 아무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지키지 못해서 이제 완전히 이지러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새로운 그 그, 그, 그 타락한 상태에서 자신들을 잘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 짓는 것이 아 그냥 그 단순하게 어떤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 도도둑질한 고죄로 그 이게 그 한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냐? 그 도족질 당한 사람이 누구냐? 도족질의 그 죄의 본질적 특성이 어떤가? 그 도족, 도족질 한 장소가 어떤가? 시간이 어떤가? 또 도족질 한 사람의 그 위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아, 이건 경범죄야. 이건 중범죄고, 이건 사형에 해당한 죄야.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걸 잘알수 있는 거지. 그냥 해도 되고, 안,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게, 아까 법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징계를 받는. 징보를 받는, 징계나 징보를 받는 그런, 어, 개명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그, 개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개명을 내신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인생에게 내리신 율법을 근거로 만민을 <웃음> 심판하신다고 하는 어,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판하지 아, 않을 것 같은 법, 법은 필요 없죠. 법이 분명히 법의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그 상태를 알고 그걸 제한해가지고 어떤 질서를 그 지키고 더 진전된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게 하는 건데. <웃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거 무법천지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법만 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현재적으로 그 심판을 피해, 피한다 할지라도 종말적으로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거죠.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좋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화분으로 하시리라. 각 사람에게 그행한대로 보응하시대 <웃음> 그 십계명을 내리셨을 때도요 그냥 어, 전제된 내용이 없이 무조건 법을 주고 너희들 이거 알아서 지켜 안 지키면 내가 그 심판이야 그 이것대로 안 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런 애굽에 <웃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그 집어내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아브라함 언약으로 뭐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그런 구원에그 전제된 내용 있는 가운데 개명을 내리신 거죠. 뭐첫첫첫 창조 때 에덴에서 그그 그 개명을 내리신 것도 사실은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개명을 주신 거잖아요. 살아갈 공간과, 살아갈 그런 지혜와, 살아갈 모든, 그,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걸 지키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큰것 아닙니까? 지키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뭐, 키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큰 배려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그 그 법도 법령 어, 그 그것의 근거에서가 아니고요 이미 그 전제된 내용들을 그 가지고 어, 그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제된 내용의 위치에서. 그 은혜를 받은 위치에서 그 행해야 그것이 정당하고 그 밖에서 행하면 그는 외용으로는 정당하게 보여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이게 김홍준 목사님은 이제 그 뭐에 잘 비유하시냐면 배를 갈아탄 거죠. 동쪽으로 가는 배를 갈아타야 이제. <웃음> 정상한 동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봐야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봐야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된 소속이 먼저 문제가 되는. 그걸 그걸 알고 행하느냐, 알지 못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보호하신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친히 내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토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고 그리토께서 인자로서 마지막 심판을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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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니라. 없노라. 듣,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구속사안에서 성부께 종속돼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권세 를, 를 쓰시는 것이죠 주님은 무덤 속에 그, 그 있는 자가 다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인자로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심판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과정 속에서 주님의 어미하심을 인식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 행보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서 근데 과정 속에서 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인자 대심 그분의 심판 주대심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뭐 설마 그러니 일이 있겠나 하고 악한 일을 그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 곧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로서 세상을 유지 보존 해 주시는 사실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멸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그릇된 주장대로 주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일조차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당장에 뒤죽박죽되고 말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악이 창궐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배려인 거죠. 주님의 배려예요. 이 죄의 속성을 보면 그 스스로 자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자폭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어하셔서 그게 이제. 어 늘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는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하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큰 세력을 얻어서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횡세하고 교묘한 정치적인 행보로 세인의 마, 마음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대변인이라는 추기형이 말하기를 공식 속상에서 예수님의 제, 재림에 관한 말씀은 추기에서 나온 헛된 약속이라는 망발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참 무식한 거죠. 그 전에 모뭐 오병이어 사건도 그냥 그, 시, 그 어떤 어, 인간적인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다 소, 서로 십시일반해 갖고 꼬마가 내놓으니까 에? 다른 사람들도 내놔서 그렇게 먹고 남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잖아요 요새는 또 교황이 동성애도 용이 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참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아, 그렇죠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단, 단순히 그냥 어, 밀어서, 그 밀어내서 서밀 완전히 멸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어, 저들도 구원 받아야 될 대상임에 틀림이 없고 어, 어, 어, 그렇지만 동성애가 옳은 게 아니죠.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망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토의 재림을 부인한다면 로마교회가 거대한 인간 종교 집단은 될지라도 역사적 기독교는 아닙니다. 물론 중세에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 신앙에서 크게 이탈해서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만 여기 오직 그 믿음이 믿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거죠 그러나 로마교회는 회개하여 진리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대변이라는 사람이 공공연히 그리토의 재림을 부인하는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질에서 보자면 이는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네가 생각하는 하늘 뒷방에 그리토를 계시게 하고 로마주교를 그리토의 지상 대리자라고 떠받드는 그릇된 주장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 교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항상 그리토의 현재적인 다스림을 무시한, 무시해요, 사실. 교권을 내세우는 다 인간의 이성을 더 앞세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도의 현재 성신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실력과 지식으로 뭘할수 있는 것처럼 하고 아니면 제도나 형식의 권위를 가지고 자, 자신들이 그리도의 지상 어, 통치의 대리자로 자처를 하는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교묘해가지고요, 아주 교묘해가지고 그 순진한 사람들 참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본질에서 보자면 이게 전혀 이제 새로울 것이 없는데 교황이라는 그 우리말 번역어 자체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성직자를 아버지라 아, 부르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교황은 로마의 주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모든 교회에 그 그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아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한낱 사람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됩니까? 그리토의,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토 뿐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부활하셔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뭐 성신으로 다스리는 거죠. 말씀과 성신으로. 친히 모든 권세로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지상 대리자라는 말이 아주 참남된 말입니다. 자기네가 세상을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행태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떤 로마 주교는 교회가 정한 교리를 쫓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상 대리자로서 어떤 국가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결국 야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것참 십자가 위에다 아방공을 꾸미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못된 거죠 같이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아방공을 꾸민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리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생긴다면 아무리 선의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건 야심이고 사심입니다. 자기 안에 좀 선의가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어? <웃음> 대우받으려고 하고 진짜 그리토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드러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도도 그랬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죠. 결국, 사람이 다스리려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인간 세상을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어 내가 아버지다. 권위, 권위. 스스로 그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상 대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섬기는 자죠. 그리도가 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종에 불과한. 근데 그그리도를 빙자해가지고, 그리도께서 내신 질서를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그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아니죠. 스스로 하면 안 성도들이 대우한다면 그 서로 존중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제라는 이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사실을 심히 약화시켜 버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습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대변이라는 주기경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새삼스러울 게안 안 된다. 이 교황들을 보면, 뭐, 사생자들도 많고, 그런데, 신부들은 혼인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위선적으로 꾸며져가지고, 그런 식이 됐어요. <웃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리토께서 다시 오셔서 인자로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구분하시며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영보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토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산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토 밖에서 그 선을 행한 사람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 또 밖에 서어 응. 그내 그, 그러니까 그 여기서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의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자기 스스로는 뭐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 오직 주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양, 양에 양 속한 사람다 그런데 염소는 자기가 항상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빼놓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냐? 그리도 안에 있으면 자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자기가 없는 사람들 자기가 없고 오직 주인의 뜻만 따르는 사람 즐겁게 아주 기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마지 못해서 뭐 어차피 나한테 영광 올 것도 없고 대우 받을 것도 없는데 뭐 열심을 내나 이런 사람 이런 생명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모릅니다.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고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데 거기에 여전히 자기 정욕에 갇히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응. 그런 거는 진짜 악인입니다, 악인. 응. 그게 악인이. 응. 그리토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셔서 진이그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부활하신 그리토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쫓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정신이라는 말이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정신이라는, 우리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고 판단해가지고, 그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돼요. 느끼고 판단해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마음. 이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아, 이게 옳다고 판단하고, 그걸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신이란, 정신 차려. 뭐, 뭐. 그러니까, 사실,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느끼지도 않고, 판단도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신 없는 사람이 우리가 정신없는 말을 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얘기해야 를 돼요 정신없는 지경에서도 그게 진리니까 근데 율법의 정신을 쫓아 율법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말이죠 그것이 옳다 판단해 가지고 행동하려 그게 의인이라는 말 그게.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 이게 악인이죠. 이 비유에서 주님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라 하시며, 율법을 행한 실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웃음> 여기서도 실질이라고 나오고, 정신이. 이 작은 자에게, 소자, 소자에게. 작은 자, 소자, 남은 자, 이게 다 같은 사상, 약한 자, 이런 것도 다 같은 사상들이거든요. 이게 주님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스스로를 축소하는 사람, 스스로를 <웃음> 약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죠. 남은 자고. <웃음> 율법을 조금 알면 말이지, 그냥 무슨 권세를 가진 것처럼. 아니야. 더, 하나님보다 더 권세를 부리려고. 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장해버리려고. 그건 아주 고약한 거, 그냥. 악인의 전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웃음>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요. 위선자들이 <웃음> 율법의 정신은 그그 그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마땅히 할 일을 하,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리스도께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 교회 안에 작은 자, 약한 자 도움을 받아야 될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자원에서 말하는 사상하고 다 맥을 같이 하는데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보워주는것 같이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그리토께서 나타 그런 정신을 그리토께서 나타내셨고 그 주의 그리토의 그 제자들이 그것대로 그 양으로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진짜 우리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와줄, 도와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그런 걸 보여주셨으면 도우라는 거죠. 도우라는 거예요. 못본척 소경처럼 살아가고, 귀머거리처럼 안 들은 척하고, <웃음> 율법의 정신이 빠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율법을 내려주신 하나님으로서 그 율법의 강령, 율법의 정신을 교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이 그리토로서 그 정신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법을 내셨고, 법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걸 다 이룰,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그리토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마, 하신 말씀에서 그리도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잘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울 건데요. 그 다음 주에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지고 배워요. 배울 건데 그게 <웃음> 그, 이게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율법을 단순히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 그 율법의 정신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의인. 그 행함의 권, 그, 행함의 그 공로가 아니고요. 행함의 결과를 누리는 자가 의인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믿는 일을 주님에게 오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웃음> 물론 이제 말씀과 성신으로 교제를 하는 거죠 <웃음> 그처럼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고 했는데 그 제자에 못 미치는 경우를 누가 보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다 듣고 이 그분이 누구인지도 다 아는데 말은 안 들어. 말은 순종을 안 해. 그게 이제 악인이고 이 염소 같은 인생들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화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도 이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건 이땅이 이 땅에 이제 뭐이 대한민국 안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크게 보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한 시대를 풍미해가지고 유명인사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 같죠? 근데 온 천하를 얻고도 그한 영혼이 그, 저기,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와. 근데 스스로, 스스로 티끌, 티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같이 있는 걸 같이 있게 여겨야지. 보배, 온걸 보배롭게 여겨야지. 그러니까 행한대로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고요. 이웃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소통하는 주님이 열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인자가 심판하실 때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겠다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도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니다 자기라는 것이 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봐야 되겠다. 뭐, 이천에서 한번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웃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기생충처럼 사는 겁니다. 거인처럼 살아가는.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우리가 걸음더미 위에서도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완전한 그, 그, 궁전을, 성전을, 그, 그 성을,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데, 이 땅에서 뭐 조금, 그쯤, 유명자 한 거에 마음을 빼앗 그건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아니라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겠다 내가 남보다 못할 수는 없다 한다면 한 걸음도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왜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참참 참 얼마나 누추한 말인지 알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신데도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강단을 통하여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에 복음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의 빛에 자기 죄가 계속 드러나서 거북합니다. 이제, 이제 딱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자유롭게 가볍게 자연스럽게 신령하게 따라가는데 계속 지적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안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지적받아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대마처럼 떠나가는 거죠.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십자가는 인생의 질고가 아니에요. 단순한 인생으로 반드시 겪어갈 괴로운 현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꼴이 되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을 생각할 때 우리더러 지라 하시는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과 관련된 것이 그 이 이렇게 가면 현실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할수 있는데,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 그럴 때 포기 그럴 때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잖아요. <웃음>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고 나가려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소통이 수반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뭐 이제 이거 거의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한말 아닙니까? 그리고 뭐그 이제 전도여행 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본인 겪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런 말씀들은 사실 다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또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말씀이 모두 같은 진리를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또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미워한 세력이 여전히 있고, 세상에 구조적인 악이 있고, 내 연약한 육신이 있으니까, 이게, 고난이 필수 과목이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신자에게 고난은 굉장히 영광을 위한 그런 연단, 연단의 과정이지, 빛나기 위한, 보석을 깎기 위해서는 깎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금신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잖아요. 고난받는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개명을 한다. <웃음> 10편 나오듯이 119편 뭐 67절 72절 이런 데 나오듯이 근데 고난은 로, 로마서 뭐 5장에도 나오지만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이 고 저주인 것처럼 말한 사람도 있지만 참 그건 굉장히 고쾌한 것입니다. <웃음> 자원에서 자, 자발적으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세상으로 가려는 타고난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그런 것을 가면이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리토로 행하려 한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 내 바깥에 있는 세상, 그 뒤에 있는 원수 마귀가, 이 3대, 그 마귀가, 3대의 대적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다 응. 온갖 그릇된 그런 사조와 이상한 교회들이 판을 쳐요. 응. 응. 굉장히 큰 교회들이 그래요. 어, 아니, 요즘은 대놓고 하대요. 유튜브 같은데 보면, 그, 저기, 안산의 모교회 같은데, 안목, 목사인 것같 그냥 방언으로 그냥 한 시간씩 기도해. 예. 그러고 좌파, 우파 정치인들, 연예인들 갈라내고. 누가, 이렇게 대놓고 누구 실명을 거론해가지고요. 좌파, 우파 나눠버리고. 그참 그런 사람들이 막그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거지. 큰 교회에서 <웃음> 그건 그니까 아참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마땅히 그 나가야 할 대로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죄의 그 본성, 죄의 특성이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진 그런 제도나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속에서 이게 미미한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무튼, 그, 우리가 고난받는 이, 이 이것은, 이에 겪는 이런 험난한 것은 참 우리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기꺼이 버리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 전염병 하나 때문에 그냥 벌벌벌벌 떼고. 숨어버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만 특징적으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건강이나 뭐 이런 거에 아주 매여가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는데요. 거기도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안전 수칙을 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또 말을. 하면, 꼭 그런 식으로 바, 말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 또 뭐라고 해요. 그건, 그건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닌데, 근본적으로, 어, 그 신자로서 제 목숨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사도에게나 요구되고 우리에게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거룩한 교회로 서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해도 안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남편의 아내를 간곡히 붙들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고난을 참자고 해도 하나님이 은해 주시지 않으면 그 간곡한 권면은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가 수립될 때 이런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irc나 irpc나 뭐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입할 때는 어렵지만 나가는 것은 쉽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우리와 함께 이 배도의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 선악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교인을 받아들일 때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철저히 살피고 교인으로 받을 때에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해서 같이 갈수 없다 한다면, 권하기는 합니다만, 억지로 붙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잘해준다고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마땅한 일로 알고 이 배도의 시대를, 시대를 이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심정이 없는데 그냥 마냥 붙들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실로 가슴 아픈 일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정리나 의리에 끌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 시대, 그 태도가 그 믿음의 태도가 아주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주님을 이렇게 정당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가? 아까도 봤지만 여기 있는 내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네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선 인자하신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대심판을 시행하시는 임금께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십니다. 뭐 거지 나사로도 얼마나 눈동자같이 여기십니까? 그 아들 때문에, 그리토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거죠. 주님의 형제 가운데 훌륭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하나에게 한 것도 곧 주님에게 행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한 표현에서 주님의 이런 심정을 넉넉히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16절을 보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내 주님께서 그내 형제라고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가리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버려주셨지만, 동시에 그 하나하나를 대신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도매금으로 이렇게 사람을 끌고 가시잖아요. 전체로 끌고 가고, 개체로도 끌고 가고. 개체가 충만한 게 전체 충만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어, 나타낼 수 있게 하신거죠 그게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이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거죠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거스틴처럼 주님은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꼭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같아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그런 사랑은 주님은 우리 각각에게 또다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치우치기도 하고 신자의 사랑도 연약한 인생인가 달게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 아갑,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사랑 펠리아사랑 또스톨게사랑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은 6, 6 내지 7% 그러니까 벙어리들도 얼마든지 사랑으로 살수 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하고도 얼마든지 살수 있는 게 93, 34%가 다른 것으로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언어라는 게 그만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 많은 생각을 언어 표현을 잘못해갖고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언어 표현을 잘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예단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그 말을 했고 어떻게 자라온 속에서 그 말을 했는가 알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떠 있는 말만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거짓말 하는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눈을 봤다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정황을 보고도 어떤 말을 듣고도 그게 다인 것을 사실 일의 사실을 일로 나타내는 게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일의 사실을 영초 모를 나타내면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를 조심해야 되고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비방 비방하는 게 얼마나 그 그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비방하는 게 얼마나 나쁜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비방할 자격은 없고, 곤면할 자격만 있잖아요. 사랑할 자격만 있어요. 사랑할 자격. 판단하고 비방하고. 캬, 그, 뭐, 목사가 틀렸다는 거. 뭐, 근데 누가 아직 멀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일찍이 선택하셨으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그 배려를 생각하면서 나와같이 되길 바라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사랑을 해줘야 돼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고 언어적인 배려 네? 행동적인 배려 이게 생각의 배려 그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생각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입으로만 해버리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입으로만 이렇게 해요. 그그 거짓이죠, 거짓. 거짓. 그, 그, 그 거제. 거제. 그건 사랑이야.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사랑하고요. 압제를 받아도 사랑을 하는 거. 뭐 감옥에 가도 뭐 평안한 데 있다고 사랑하나. 절대 그렇지 않니다 <웃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인간론이 참 인간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론 다 신론과 다론 구원과의 관계, 인간론과 구원과의 관계를 또볼 볼 건데, 그게 잘못되면, 이게 구원이 잘못돼요. 구원이 진짜 잘못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나 형제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고귀함이 전혀 없어요. 고귀함이 있다고 의의가 있다고 하면 이건 알미니안 교회로 가야 돼 로마 캐테리 교회로 가야 돼 예? 그렇다면 그는 아, 자기가 좀 난게 있어서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교훈을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도와의 형제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비방이나 판단하지 않냐고, 철저히 권면하고, 인내하고, 내가 그리도에게서 끊어질지 언정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리고 형제들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죠. 주님이 앞장서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우리는 죽을 수 없지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면,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웃음> 그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우리가 알면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진짜 달라집니다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예? 교회를 달리 보고. <웃음>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